안녕하세요. 오늘은 색연필 그림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늘 사용하는 유니컬러 샤프심으로 밑그림을 그렸고 채색전 색연필로 밑그림을 한번 더 그려줍니다. 오늘 선택한 밑그림 컬러는 체스넛 밤색입니다. 가장 처음 칠하는 부분은 그림에서 가장 밝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보통 피부톤이 살구색 계열인 인물화에선 피부톤을 먼저 칠해줍니다. 데코 피치로 기본 피부색을 깔아줍니다. 다음은 레몬 옐로우로 레몬 밑색을 칠해주고, 카나리 옐로우로 진한 부분색을 올려줍니다. 초록색도 살짝 더해주고, 레몬에 칠해준 애플 그린으로 나뭇잎 밑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그린으로 한번더 올려줍니다. 이번엔 피부에 활기를 넣어주기 위해 브러쉬 핑크로 칠해줍니다. 이제 눈동자를 그려줄게요 우선 하이라이트 부분을 그려주고 다크엄버로 가장 진한 부분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 밑으로 체스넛을 사용해 중간색도 올려줍니다. 꼭 체스넛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이라이트 옆쪽은 더 어두워질 수 있게 다이옥사진 퍼플 휴로 더 칠해줍니다. 눈동자의 그림자는 라이트 아쿠아로 살짝 올려주고 다시 눈동자의 진한 부분을 더 칠해주고 중간톤도 한번더 올려줍니다. 이제 입술 색을 올려 볼게요. 전 입술은 보통 카민레드를 사용합니다. 입술도 하이라이트 부분을 남기며 색을 올려줍니다. 세피아로 어두운 부분을 한번 더 잡아줍니다. 그늘진 눈동자 부분도 30% 콜드 그레이로 한번 더 칠해주고 진한 부분도 한번더 잡아줍니다. 다음은 머리카락을 칠해줍니다. 바다가 그리운 요즘 세를리안 블루를 칠해서 시원함을 더해봅니다. 머리카락도 하이라이트 부분을 남겨놓으며 칠해나갑니다. 눈동자의 그림자에 블루를 사용한 이유가 머리카락 때문이기도 합니다. 진하게 흩날리는 머리카락도 포인트로 넣어줍니다. 넥터로 어두운 부분을 칠해주며 피부톤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계 눈썹과 속눈썹입니다. 세피아를 사용했고 두세올씩 뾰족하게 모아주면서 방향을 생각하며 그려줍니다. 아래 속눈썹도 그려주고 눈 근처 핑크톤도 더 깔아줍니다. 세피아로 다시 한번 진한 눈썹을 그려주고 부족한 부분들 채워가며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사쿠라 젤리롤 0.8로 찍어주면 완성입니다.